그러니까 차에다가 이제 공부한 이제 제가 한한달두달듣잖아요다들어갔요 응. 그냥 들어갈게. 왜? 그 농기도 그래서 쫓는 그 중에 하나거든. 이 예, 들려서 오는 거니까. 응. 무슨 그럼 제가 말아. 그래서 그 습관을 가면서 그거 딴짓을 해도 돼요. 그걸 틀어 놓고 일봐 그냥. 그걸 꼭 들으라고 하지 마. 그냥 그거를 배경 음악으로 틀어. 안식해도 그걸 하고 있어. 대단하다 대단 근데 안, 근데 아니, 나안 듣고, 있어. 아니, 어.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 번도 안 들었지. 어, 그고 그걸 노출시켜. 그래가고 그냥 켜놔. 그런데 싫어, 그게 그래. 어느 날에야, 어머나, 어느 날그중얼중거리리 주물, 주물거리. 아.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나 뭐 하나 응. 보면 나오고, 응. 그러다가 또뭐 글을 보면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를, 아, 어. <웃음> <웃음> 독해를 해버려 빨라. 음. <웃음> 근데 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. 그럼. 음. <웃음> 그냥 틀어놓고 자다가도 틀어도 왜 좋냐면 내가 뇌는 자도 내가 신경 잠재 신경 이 그렇지 그것도 좋아 잠재 신경이 이게 방사능하고 똑같아 방사능 모르게 자기한테 침투 한번 돼버리면 영원 남자아 소리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 상처 받는 소리 하나 들으면 막 평생 그 소리가 그냥 막 들리잖아 마찬가지로 자도 이게 좋아요 자도 왜냐면 내가 딱 봐도 이게 그 어떤 의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, 본능본능 f 능자 u 능 fun능, fun, fun, 본, 본 n fun, fun, fun, fun, fun, f u 지 fun, fun, 지 u 지 fun, f 지 n f 지 n fun, fun, f u 겐또박사. <웃음> 진짜 저, 저, 수출이안 돼. 저렇게 얘기는. <웃음> 빨리 애를 갖다 하면 100명은 쭉 나가가지고 이 나라가 버리로저 나라 버리왜냐면 눈치가 빠르니까. 겐또를 자니까 다 살아남는 거야. 인구를 좀 늘어나야지.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주로.